실수로 두 장의 투표용지가 겹쳐 프린트됐다는 궤변으로도 모자라 녹색의 투표지 배경색이 파랑과 노랑으로 따로 프린트되고 아래에 있는 글자가 먼저 프린트되고 같은 글자가 두세 번 프린트될 수 있다고 황당한 거짓말을 해대는 사기 집단에게 자기들이 만든 해명 동영상에서조차 이중으로 고정시켜놓은 가이드 외버가 보이는데도 가이드가 움직여서 여백이 기표랑까지 먹고 들어갔다고 씨알도 안 먹히는 위증을 해대는 엄죄집단에게 선거를 위탁한다고요? 온라인 시대의 국가선거를 모바일 투표로 치르지 않는 것은 부정을 저지를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모바일 투표가 정불가피하다면 조작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에 위탁한 것부터가 이해되지 않지만 선거관리 또한 너무나 허술하게 해왔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시절,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어떤 절차로 모바일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지요. 우선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에게 K보팅 사이트 개인 URL 링크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은 선거인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시되는 보안 이미지 문자를 그대로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를 터치하여 기표소로 이동한 후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바로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받은 개인 URL 링크를 통하지 않고 직접 K부팅 사이트로 가서 문자로 받은 선거인 아이디와 보안 이미지 문자를 입력하면 PC나 휴대폰으로 누구든지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선거인 아이디란 개인 url 에서 슬래시 뒷부분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것과 생년월일만 알면 얼마든지 부정 투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대신 선거인의 휴대폰으로 인증 문자를 보내 기기 인증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k보팅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k보팅에서 제공하는 투표율 보기 기능을 선택하면 비정상적인 투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선택하지 않아 깜깜이 투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18년까지 케이보팅 개발업체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사용했지만 2019년부터는 직접 서버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서버의 보안 설정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서버로부터 선거인 아이디와 생년월일 정보가 얼마든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발업체 기술자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보안 장비 등으로 막아낼 수 있지만 내부에서의 위협이 더 위험하다고 에둘러 말합니다. 관리자가 투표 시스템에 백도어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외부에서 은밀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내의 공범은 인증 방법을 생년월일로 하여 유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표일 보기 기능을 배제하여 선거 감시를 무력화합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시스템 관리자는 해외의 공범에게 약속된 시간에 백도어로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접속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공범은 투표를 하지 않는 선거인의 선거인 아이디와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케이부팅에 접속, 부정 투표를 자행합니다. 만약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경우 중앙선관위의 내부 공범이 백도어의 흔적을 지우고 외부의 해킹으로 인해 선거인 아이디와 생년월일이 유출된 것 같다고 둘러대면, 해킹의 증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 때 작성된 2021년 위탁계약서는 불평등과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도 중앙선관위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중앙선관위는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으며 검증 요청도 후보 당사자는 할수 없고 위탁단체 즉국민의힘만이할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신임 당대표가 검증을 하려고 할까요? 따라서 비록 늦었지만 국민의힘은 개과천선 하려면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전당대회 투표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지 말고 민간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은 위탁기관에 제공할 필요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선거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아 인증하는 기기인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투표율 보기 기능을 채택함으로써 실시간 투표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해야 합니다. 오늘 2023년 2월 4일 토요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중앙선관위 선거 위탁을 반대하는 애국 시민들의 삭발 시위가 있었고, 단식 투쟁은 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왜 애꿎은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국민의힘은 오프라인에서 방임으로 일관하며 중앙선관위의 조력자를 자처하더니 온라인에서도 전철을 밟으려고 안 하여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세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실행하기 바랍니다. 아직도 사이로 부정선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여일화 즉, 대춘립 투표지, 여백 이상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을 검색해 보세요. 최소한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4년 이래로 이 나라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